향기동동 디디아로마입니다. 오늘은요 집중력을 높이는 아로마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름 내내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신 여러 수험생 분들이 가을 되니까 왠지 마음이 좀 바람도 좀 찬바람이 부니까좀 수산해지고 집중이 잘안 되시나봐요. 그리고 불안감도 세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 어, 도움이 될까 해서 아로마 오일 레시피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로즈마리, 페퍼민트, 레몬 요세 가지 에센셜 오일로 그 집중력 강화하는 블렌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요, 여기 있는 이 병이 로론 병인데요. 10ml 정도, 네, 오일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요, 로롱 병, 어, 로론 용기를요,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셔야겠죠? 네. 그런 다음에, 레몬 에센셜 오일 5방울,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1방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세 방울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리고 캐리어 오일을 남은 병에 채워주세요. 캐리어 오일은, 뭐, 코코넛 오일, 아몬드 오일, 음, 등등, 뭐, 해바라기 씨 오일, 뭐, 등등 많습니다. 저는 코코넛 오일을, 어, 추천해 드리고요. 아몬드 오일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 공부가 잘안될때귀뒤 쪽에 발라주시거나 손목, 네, 손목 안쪽 이렇게 발라주시거나요. 아니면 이 향을 직접 맡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즈마리가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페퍼민트. 레몬 에센셜 오일은 좀그 기분을 좀 상쾌하게 바꿔주고 좀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로 집중력 강화 블렌드를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요, 집이나 뭐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하실 때 발향을 해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전용 디퓨저에다가 발항을 해주셔도 전체 그 공간이 좀 상쾌해지고 또그 에센셜 오일이 그 공기를 정화하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기를 예방하거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방에서 방에다 놓고 발향해 주는 것도 참 좋겠죠 공부할 때 아프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디퓨저 디퓨저로 사용할 때 어떻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자 집중력 강화 아로마 레시피 자, 디퓨저 용입니다 물 300ml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로즈마리 한 방울, 페퍼민트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디퓨저를 작동시켜 주시고요. 한 시간 정도, 음, 발향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자 디퓨저 사용하실 때. 자, 개인의 취향과 체질에 따라서 물의 양과 아로마 오일 양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꼭 먼저 패치 테스트 하신 후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로즈마리는요. 임신 중이거나 내전증,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